올해 설열차 승차권 예매가 16일 서울역 등 지정된 역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시작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은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등 17일에는 호남, 전라, 경강,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렛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2월 14에서 18일 5일간 운행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워트레인, V트레인, S트레인, DMZ 트레인, 정선아리랑 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7 0역과판매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매자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 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 기간에 판매된 승차권. 총 680만 장중 264만 장이 반환돼 명절 승차권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 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살수 있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 독과 자동 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지만 자녀석을 판매하는 17일 오후 4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 고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에서 수원, 부산에서 삼랑진, 목포에서 나주, 진주에서 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서고속 철도 운영사인 SR은 오는 23에서 24일 별도로 예매를 시행한다.